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입니다. 어... 전원주택 타일 시공 현장입니다. 지금 부자재 하차까지 마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 장소에 배분을 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 드리지만 어, 타일 일이라는 게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예. 어, 인건비가 높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현관, 주방, 그다음에 욕실, 다용도실 이렇게 시공을 하고 이제 곰팡부터 시작이 됩니다 2층 부터 시공이되는데 언제나 영상은 뭐 같은 영상이 반복되지만 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2층까지 다사람이 직접 옮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고 같이 일하시는 어 조공분 이시죠. 예, 조력공이에요. 어 일을 하러 오셨는데 어 젊은 인력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심도 들고요. 어 보통은 두개씩 매고서 올라가는게 저는 맞고요. 타일이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할수 있는 양만큼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어, 바탕면 시공 세팅을 해야 되는데 뭐 현장에 가보면 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현장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장이 더 많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어, 보통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이제 장면은 이제 시공을 하는 장면만 보여지게 되는데 저의 영상은 어, 과정부터 해서 또 시공하는 장면까지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어, 이게 정말 타일 시공이라는 것을 어,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즘도 드는 생각인데 제가 과연 이 일을 어, 10년 이상 저는 15년 13년에서 15년 이상 목표를 두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더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4년 차이고 어, 저는 다행히도 잘 버티고 있어서 음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저를 많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소비자 일도 가고 하는데 정말 금액이 맞지 않으면 저는 안 갑니다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층에서는 떠바리 그러니까 떠붙임 시공이죠. 예, 시공이 진행이 되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타일 배분 다해 놓고 시공 세팅 다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영상에 나오진 않지만 3모래도 비비고 그다음에 그 이제 조력공 한번더 오신 분이 2층으로 이제 사모래를 비벼서 이제 배달해 주고 물도 떠서 배달해 주고 그 위에서 조력공의 1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음, 이그 분하고 같이 타일을 배분도 하고 하지만 어, 일정이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시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일을 그렇게 해요 예, 그분이 혼자서 다할수 있는 물량은 한정적이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밀어드릴 수 있을 만큼 다 밀어드립니다 어느 현장을 가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먼저 시공을 하라고 시공 위주로 하라고 하면은 저는 시공 위주로 하고요. 지금은 주방 시공을 합니다. 석고보드 어, 같은 경우에는 어. 세라픽스가 겉마름이 금방 심해요. 석고도 물을 빨고 타일도 물을 빨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할 수 있는 만큼만 겉에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시공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주방 타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갈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어.. 이거는 패턴이 있는 타일이기 때문에 어.. 그 패턴은 어느정도 일정하게 보이는 면은 다 맞춰 줘야 돼요 원칙은 다 맞춰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어.. 시공에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다 오려야 되고 하니까 음.. 어, 타일 시공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인건비죠 인건비는 곧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리고 보기 싫지 않게끔 시공을 해야 하는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바라봤을 때는 패턴이 어느정도 다 일치하게끔 해서 시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 시공하는 거하고 저렇게 이제 창문이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 있으면 다 재단을 해서 시공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소요가 되고요 제가 현관하고 그 다음에 매지 넣고 배딩 작업하고 뒷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마감은 이제 매지는 저 혼자 다 넣었는데 음, 요즘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음, 과연 음. <웃음> 아, 이제 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걸 과연 버틸 수 있을까 10년 15년 이 정도를 제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일 일이 음, 보기와는 다르게 정말 힘들고 노가다 어,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타일 시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영상은 여기까지 이고요. 다음에도 음, 현실적인 내용으로 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